아, 잘일법사니다 <웃음> 오늘은, 저, 2021년, 아, 양력으로 7월 6일. 7월 6일. 안 터갔어. <웃음> 음력으로는, 그, 5월 27일, 아, 화요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아들도 왔는안 터갔어. 터갔는데 뭐야? <웃음> 자, 음. 카톡 왔어. 그죠. 화요일 어, 지금 시간은 낮 시간이, 어, 저녁에, 어, 지금 낮 시간 1시, 아, 1시 4분입니다. 어, 저녁 시간에, 전일이 이제 운동부늦춰 하다 보니까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낮에 오늘은 영상을 찍어서 어,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편까지, 제가, 이 천일이, 저번 편에, 어? 세주단지와 뭐 흰주단지, 어? 그 얘기를 오님이 물어서 이제 다을 해줬었는데, 저번 편에 이 천일이 그랬죠. 그거 모시는데 뭐큰 문제 아니다. 모시게 되면, 은 모시, 돼지뭐 까지 거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어? 맞아요. 뭐가 문제냐. 근데, 어,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과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왜어 신주단지와 세전단지 그 얘기를 어 모시라고 나오냐 어? 일반인한테 그 얘기를 해 드리려고 어 오늘 편에는 제자들이 무당들이 일반 무당들이 전 안에 단지 어 신령님을 모시는 거랑 일반인들이 집에서 신주단지 즉 세전단지 이걸를 모시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달라 제자들이 그, 그걸 하셔야 돼.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제자들이 그 집에 그, 아니, 전화 안에다가 법당을마련하고 신령님 자리, 이렇게 딱 자리를 정해놓고, 여기, 여기 좌정을 하세요. 하고 모시는데, 할머니 단지라 다 모셔요. 그 따지고 오면, 하나의 단지를 딱 놓고, 만원 뭐, 단지라든지 상자라든지 이렇게 놓고, 신주들이 모시는 거라, 제자들이 그 전한 법당을 차려놓고 이렇게 모시는 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일단 오신 분들 오신 분들 위치가 달라요. 음, 계급 제자들이 모시고 하는 분들은 이미 하늘에서 응? 하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름하여 명패 다시 말해서 암행어사 마패 같은 암행어사 응? 마패 같은 임명장 이걸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전안에다가 법당에다 모시고 자정을 시키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우리 제자들 무당들이 그런 경우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지배 안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그 제자 저 뭐야 세존단지라고 해서 그걸 모시는 거 이거는 그분들 하늘에서 명패를 가지고 오신 그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것 같으면 무당해야지 그럼 무당해야 돼 그분들은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조상님들 중에 조상님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닦았어 응? 돌아가신 분 중에 근데 이분들이 정장 모양 명패는 없어요 하늘에서 임명장을 받지는 못했어 받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저승세계로, 저승세계로 얼른 그럼 돌아가신 양반들은 원래 이승의 몸을 많이 고겠어요 얼른 가고 싶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 유달리 유달리 자손 욕심이 있고 자손 욕심이 있고, 아, 당신 자손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 양반들 중에는 그분들 조상님들 중에는 저승세계. 다시 말해 천상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당신 자손 주변에서 뭔가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내지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참그 그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악귀, 악귀나 그 무식한 귀신, 무식한 조상들 이런 조상들은 돌아댕기면서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를 하거나 그걸 몰라. 뭐가 자손한데 이롭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몰라 그분들은 그 양반들은 자손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있는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이승에 머무는게 아니라고 그냥 저승에 가봐야 벌받거든 응? 이 천일이 그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기, 현실세계 기소중지자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관들한테 안잡힌 것 뿐이야 안잡혔어 죄를 저질러서 끌려가면은 가 재판받고 감옥이 갇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도망이 된긴단 말이에요. 그런 조상님들은 당신 자손을 찾아와도 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까미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어떻게 다 천도를 시켜야될 대상이에요. 천도 시켜야 돼. 안 가려고 하면은 강제를 그래도 진짜 저기 저승사자 불러가지고. 요얘얘얘 여기 숨어있어요 얘 데리고 가세요 하고 꼬질러가지고 그래도 꼴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조상들이에요 근데 근데 그 조상 말고 아, 아까 서도 얘기했죠 그 조상 말고 날이 닦았어 살아생전에 베풀기도 하고 잘했어 했는데도 왜 우리 이런 거있잖아 사법시험 예를 들면 펌 번에 낙방해 공무시험 <웃음> 뭐 이제 필기가 있고 사법시험에서 필기 있고 면접이 있어요 아 필기는 내내 돼 근데 그러 면접과 면꼭 꼭 떨어지네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공모시험 마찬가지 아니 그 어려운 시험에 필기에 합격을 했는데 내지는 필기과목이 다섯 과목이다 그럼 네 과목은 항상 잘 맞아 근데 이놈 한 과목 이걸 못 맞춰가지고 이, 여기 커트라인을 못들어가지고 항상 떨어져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능력은 명패 합격증서를 받으신 분들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별반 차이는 없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면허증이 있냐 면허증이 없냐 그 차이예요 의사도 그러잖아요. 면허증이 있으면 정식의사고 면허증이 없으면 뭐예요? 돌파리. 완전히 이분법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상신 중에 유달리 유달리 당신 자손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이러시는 분들 중에 뭘 잘못을 저질러서 안간게 아니고 응? 좋으신 조상님데도 불구하고 잠시 머물러서 당신들 자손들을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셔. 연우, 이 천일한데, 이 점을 보러 오거나 이랬을 때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응? 그분들이 악기가 돼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고, 그렇다가 무슨 명패를 가지고 합격증을 받아들고 와가지고 정식으로 자손을 케어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막 굳이 막 가라고 가라고 등 떠밀어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안 보내도 돼요. 그분들은. 때 되면 그분들은 자손 곁에 머물다가 때 되면 어느 정도 자손이 당신 자손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다든지 살만하면 은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셔. 바로 그분들을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게 바로 뭐야? 세존단지와 신주단지. 옛날에, 옛날 개념의 신주단지는 뭐였냐면은, 조상님들,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 조상님들 제사를 지낼 때, 위패, 현지겠죠? 누구누구, 뭐, 망자, 누구누구, 멧돼조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뭐, 신위 해가지고, 위패를 딱 모셔요. 그걸 신주단지라했단 말이야. 무슨 무슨 신위? 신 자가 귀신 자예요. 그거를 일병 신주단지 간편하게 위패를 옛날에 그 양반들은 사당 조상님들을 위한 사당을 쫙맨 끝에다가 턱 모셔 놨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막 격식을 차려서 막 사대조 쫙 모셔 놓고서는 하려고 하니 공간도 안 맞고 협상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약식으로 딱퉁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 여기다 에다 계세요 하고 했던 게 신주 원래 원래의 목적은 신주 단지였었어요. 신주 단지. 근데 근자에 들어서 현세에 들어서 그 세전 단지와 신주 단지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약간 변질이 됐어요. 응?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 우리 그 제자들이 봤을 때아 명패는 없고 합격증은 없지만. 당신 자손을 도우시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단 말이지 그럼 그 양반들 그냥 뭐 끼니도 거르고 그땐 말로 지, 지인만 주둥아리라고 지만 열심히 처먹고 지만제 디비지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세존단지고 거기에 신주단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시고 위에 드리면 그 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계세요 해 가지고 놓고 옥수 발언이라도 하고 옥수라도 떠 놓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고 지낼 것 같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뻐 안 이뻐 되게 이쁘지 맞아 되게 이쁜 거예요 응? 바로 그거야 바로 자 보세요 그러면 너나 할거 너나 할 없이 뭐든 모두 신이든지 모시고 세이든지 모셔야되는 아니야 굳이 굳이 안 모셔도 돼요. 안 모셔도 돼. 근데 우리 집안 내력이 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와서 이 이승에서 당신 자손을 살피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이승을 안 떠나고 나랑 그렇게 그 자기 자손이 그렇게 열심히 잘 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진짜로 시험 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던 걸 갖다 가가지고. 가서 저기 저기 과거시험 보듯이, 그거까지 과거시험 보는데자원급제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명패 가지고 쫙 자기 자산 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있어. 응? 바로 그래. 그래서 안 모셔도 되는데 나 일부러 모셔야지, 굳이 그럴 거까지는 없어요. 응? 그럴 거까지는 없어. 근데 어디 전보로 갔는데 어디 전보로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를 많이 챙긴다 그러면 제사 때에 챙겨주는 챙겨드리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 제사 때이채을 주장하는 거꼭 있죠 제사 때꼭 참석하라고 꼭 참석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아 제사 때 참석하는 거 참석하는 거고 나는 제자는 아니지만 무속인은 아니지만 뭐 무속인이 따로 있나 하여튼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은 아니지만 나는 제내 네 조상님들을 이렇게 집안 이렇게 모시고 막 열심히 위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모시면 돼요 그러면 모시면돼 하지만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바로 뭐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당이 되진 않는다고 어떤 양반 있잖아 그거 모셔다, 모셔 셔 놓으면 내가 뭐, 오 귀신이 들어 가지고 내가 무당 되는 거 아닌가 무당 그렇게 안해도 무당 될 사람들은 다 튀어 그리고 무당 되고 싶어도 까이안돼면안 튀어 안 알았죠 그 분류를 얘기해 주려고 오늘 이제 저번 편에 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응? 일반인들과 무당이 모시는 그 신, 신패, 신, 신패, 신의 명패예요 신패, 신이, 신주단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 천일이 뭐라 고했어요 오는 신 막는다고 안 와? 와요. 제일 밀어난 것들이 그, 저기, 그, 지금도 그래요. 행행하는 게 뭐냐면, 오시는 신을 갖다가 누른데, 지가 뭐라고 눌러? 아, 지가 뭐라고 돌러? 자기 신이 돌러? 지 신이 뭔디? 천일이 얘기했어요. 오신는 신을 명패가, 그 양반도 사법고시 패스하고야 양반이라고, 국가고시. 다시 말하면, 하늘고시에 패스한 양반이라고. 그러면, 야! 내가 그 오는 신, 눌러줄게! 이렇게 하는 양반들, 그, 그 집, 그 집안 신, 그 양반 신도 하늘, 하늘고시에 그니까 천상고시 그 시험에 패스 똑같이 패스한 양반이라고 그때 말로 너도 암행어사냐? 나도 암행어사야 근데 못 오게 눌러? 왜? 지가 뭐라고 눌러 임금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명을 행하는데 지가 뭐라고 눌러? 지랑 지랑 똑같은 동급인데 그게 웃기는 빤스 웃기는 빤스 응? 웃기고 지랄 예명이 뜨는 거지 그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야 나는 왔으니까 나는 인간 세상에 내 자손 잡고 손 잡고 가면서 좋은 일 하고 곱장 닦아야 되니까 내가 널 무시해버릴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아닌겨. 응?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 국가 곳이 일기, 이기, 삼기 이렇게 드이 천상 곳이 일기, 이기, 삼기. 기수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 뭐야 똑같은 신명이란 말이야. 하늘의 명패를 받은 하늘의 곳이. 천상의 시험을 통과한 똑같은 신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신 그런데 내가 너를 누를 거야 못 오게 그말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응? 요즘 저기 자치경찰제 그 시행한다고 하더구만 응? 지방 각 도시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서울경찰이랑 대전경찰이랑 경찰이면 다 똑같은 경찰인 거예요 그죠 저기 동네 마을 조만한 마을 소도시 경찰이랑 대전경찰이랑 서울경찰이랑 경찰이라는 그 마크와 직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경찰이니까 너 지방경찰 꼼짝마 내가 너를 잡을 거야 아니라고 아시죠 오늘 얘기는 기까지 여기까지예요. 그러 그러니까 명심들 하세요. 신주 단지나 세전 단지 안 모시고 싶다. 그러면 굳이 모실, 모실 필요 없다는 거. 그냥 위에만 드려 아프시지 말요. 근데 내가 아 내가 나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어, 내 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그 복을 내가 좀 제대로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요? 그냥 모셔, 모셔놓고 빌어. 응, 그러면 뛰어. 교회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할렐루야 응? 어? 찬송이나 했었고 그런 거 잘하고. 절간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데도 그냥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 부처님 안 도와준다고. 부처님 왜 도와줘? 부처님은 도와주 양반 아니요. 예수님? 마찬가지고.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조상님이 도와주는 겨. 조상님이. 잠시 전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어제 그 아들 꿈에, 뭐, 그 뭐야, 그 한약방에 갔는데, 한약방 분위기가 이렇게, <웃음> 점집으로 바뀌었고, 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시고, 나중에 이 천일, <웃음> 천일의 그 법당 이름이 등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그게 다음에 줄게요. 그렇게 살피는 게 그렇게, 그렇게. 아셨죠? 여기까지. 어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와요. <웃음> 이럴 때일수록 건강 좀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고. 응? 명심들 하세요. 조상이 최고요. 따라서 해봐. 조상이 최고다. 목소리, 소리 내달라니까 조상이 최고다. 조상이 최고인고요. 아시죠? 쉿불도 안 하는데, 안 하고 안 따라주는데 조상이 도와줘, 안 도와줘? 당연히 안 도와주지. 얘 라이 잃어버리지 응? 조상님이 그럴 거 아니야. 너는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 그잖아. 넌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바로 그거예요. 명 힘들하시고 조상님이 최고예요. 아셨죠? 신주단지를 요만한 거 모시든 큰거 모시든 이따만큼 모시든 뭐 까짓 거뭐 절집을 차리든 그건 네맘이야 <웃음> 대신. 조상 개무시한 인간들 잘되는 꼴 하나도 못봤어 하나도 못봤어 그냥 아웃시 여기까지 들어가시고 좋은 날 보내세요 응.